잠시 후 할머니는, 그리고는, 내길를 가볍게 깨물었지곤 했지. <웃음> <웃음> 아우, 정말 미치겠네! 할아버지는 화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. 당신 어디 가요? <웃음> 이빨 가지라 <웃음> Ruff, ruff, ruff!